박주민 의원님 안 경우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죄의 중대의 죄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법안에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죄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 쓰이는 문구더라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표현이다. 처벌 법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범의 법정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에 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중하지 않습니다. 예. 예,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법안은 경영계가 보기에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단 형벌 규정과 사업주민 경영층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유예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정의 규정 관련해서 좀 모호하고 전체적인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 안경에 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죄에 그다음에 단순 죄를 은폐하였다고 그러한 사항이 중대의 죄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무택 본부장님께서는 제 법안에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죄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문구를 사실 저희가 창조해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 쓰이는 문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 보건 업 어~ 를 적절히 유지하는 어떤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리를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는 회사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서도 근로감독을 특별히 시행해야 될 기업을 선정할 때그 판단 기준으로 이런 표현을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또 노동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가요? 행정적인 그 사업장에 대한 포상기준 제한이라든지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근로감독 관에 현재적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감독 대상의 선정이란 행정규제 대상으로 그렇게 그 지침상으로 그런 용어들이 일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형사벌적인 처벌 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들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 법인이라든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엄벌주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책임을 일반적인 과실범 책임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안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은 고의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통해서 중한 결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기 해서 성립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이라든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문제는 개별 행위자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법적이 상당히 높다는 라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양벌 규정은 법인 사업주, 법인하고 그다음에 행위 책임자,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영 책임자, 기업 경영을 할때 과연 안전조치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한 데서 의무조항을 고위범으로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서 중한 사망의 결과 중대재해포섭되는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단순한 과실범의 법정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의 준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한 건 아니다. 이런 예, 중하지 맞죠?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